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. 그리고 이런 문자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의 수감담을 면치 못했다.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.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. 이 영상의 풀버전은 본 채널에서 볼수 있다.